모든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저도 주식을 해서 돈은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묻더군요. 돈 벌면 뭐에 쓰려고 그렇게 주식에 미치냐고. 그 순간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는 생각한 것이 평소에 있었지만 막상 질문을 받고 보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 벌어서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땐 정말 대답이 안 나오더군요. 시간만 나면 교보문고에 가서 주식 관련 책을 읽어보고 새로 나온 매매기법에 대한 검증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검증을 위하여 결국 느낀 것은 해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들은 힌트는 줍니다. 그러나 정답은 못 줍니다. 또 정답을 줄래야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 나름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힌트는 줄수 있겠죠?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힌트를 줘도 그 힌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또한 책에 나온 얘기는 그대로 신봉하는 편이죠. 그러나 한번 책대로 해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이라도 검증해보십시오. 과연 수익이 어떻게 나올까요? 작은 돈으로 테스트 할겸 하루의 열 종목을 무차별하게 이론대로 10일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핵심은 주식 교과서에는 핵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요. 그들이 증권회사의 수익률 게임 대회의 수상 실적을 근거로 하여 책을 쓰겠죠. 그들이 그렇게 쓴 책대로 본인들은 그렇게 할까요? 만일 그들이 쓴 책대로 남들이 똑같이 했는데도 남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책을 잘못 쓴 것이든 아니면 독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들이 책을 쓸때 핵심은 빼놓은 것이겠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령 중요한 것은 개미들은 그러한 것에서 정답을 찾고 싶겠죠?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스스로 깨쳐야 한답니다. 그저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모두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유명한 책들이 기술적인 매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검증과 통계를 위하여 수많은 매매를 일관성 있게 하여 테스트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죠. 과연 그러한 책을 쓴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이론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씁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한 책들에 의해 학습 훈련을 받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론이 우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감각으로 매매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없고 스스로 혼동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수익이 나더라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우연의 반복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론 정립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감각적으로 매매를 하시는가요? 이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가요? 정보에 의하여 매매를 하시는가요? 감각적인 매매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의 정보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각적인 매매를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정보에 의한 매매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의 전년도 경영실적과 금년도 예상 경영실적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투자한다고 하면 동일한 정보화에서의 주가는 항상 어느 정도 고정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1년 동안의 주가의 변동 추이는 저점 대비 거의 70%에서 80%의 변동성을 가집니다. 물론 다른 정보가 작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경영 성과가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즉, 모두가 아는 전년도 실적과 향후 1년간의 실적을 예상한다고 보더라도 대기업의 이익률 변동이 70%에서 80%까지 변동이 되지는 않겠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매할 때 모든 정보는 다 반영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인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 등등의 요인으로 주가는 변동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실력을 탄탄히 하는 것은 이론에 의하는 행동하는 것이겠죠. 이론은 모두가 단순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시다. 하루에도 검색 조건은 걸어서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종목을 검색하여 모든 종목을 매수한다고 합시다. 과연 그러한 종목을 열종목 매수한다고 합시다. 과연 그 종목들이 계속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할수 있을까요? 수십 건을 매매해보아도 확률적으로 50대 50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50대 50의 확률로 어떻게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손절매가 아니면 승률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정답 아니고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지금은 많은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잡하지도 않고 정말 단순하지만 잘 먹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론을 찾아서 부단히 작은 돈으로 테스트를 거친 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선호하는 이론에 따라서 소액을 투자해서 최소한 4개월 이상은 연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자신에게 맞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4개월이냐고요? 첫달 수익은 어쩌다 발생된 수익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달 수익은 첫달 수익처럼 우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달 수익은 3, 세번으로 확인의 의미가 있죠. 넷째 달 수익은 확인된 셋째 달 수익을 또한번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자기의 실력을 신중히 검증해야 하니까요. 만일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여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수익이 발생된 뒤에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실력이 검증되기 전에는 철저히 소액으로 해야 합니다. 없어도 될 돈으로 한 달에 소주 한번안 마셔도 될 정도의 소액으로 천천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바로 바로, 바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은 일 하는데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